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구매대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구매대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실 어느 정도에 대한 자본금은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최소 3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지 말라는지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레드오션이라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랑 동일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는 이야기는 다들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안하고 또 누군가는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질비합니다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뇌피셜이지만 100명 중에 한 10명 시작을 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대행에 뛰어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고 그 상품들을 살수 있는 사람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매대행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왜 어떻게 해서 돈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면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고객님에게 전달 주는 그런 중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럼 직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직구를 할수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거 중국어로 된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국내 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것 그것이 짧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거 어려운 점들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긍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무엇이 맞느냐 사서 보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물건에 대해서 참 많이 알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에 대한 거 나도 팔아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저희는 인터넷이라는 정말 방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써보지 않더라도 그 제품을 써본 사람은 정말 많고 그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도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서 여러분들이 판다면 어떻게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는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판매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상품 그리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을 잘 골라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될까?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희 기준은 판매량 그리고 판매자의 신용도를 보고 저는 상품을 업로드하고 소싱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상품 살때 어떻게 사시나요? 상품 리뷰를 본다거나 빅파워인지 파워 판매자인지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런 수익금은 구입한 금액, 배송비, 그리고 수수료 그렇게를 제외한 저의 수익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의 중개수수료가 저의 수익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방대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 인지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나요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어느 직장에 나가고 아니면 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 구매대행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이 없어도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고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깐난 아이도 걷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그 다음은 뛰고 싶고 뛰다 보면 여러 군데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업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동일한가? 처음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겁먹고 넘어질 걸 두려워할 겁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었 무엇이 크냐? 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할 것이 없는데 아니면 이 사업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안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막연한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 의 하나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저한테는 늘 가져다주는 숙제였어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시간대로 사는 거 내가 어느 정도 프로세스에 맞게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이렇게 사는 것 정말 그게 제가 원하는 꿈이고 지향성일까요 아니면 제가 받는 월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많은 금액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을 건가요 저는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고 제가 버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속되는 삶에서는 저의 자유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유도가 떨어지면 저의 창의성도 떨어질 것이고 저의 원하는 방향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매대행에 대해서 예찬론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원하는 방향성 제가 선택하는 방향 그것들은 구매대행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범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SNS에서 소싱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현지 외국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소싱기법이 있고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자동이냐 반자동이냐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지 정말 어렵죠 정말 김밥천국에서 메뉴 고르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들은 앞에 먹었던 음식들 다른 사람이 먹었던 리뷰를 보고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 방법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다른 유튜버의 구매된 대 강좌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서 듣는 강의를 보신다거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구매대행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도 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소싱에 대한 어려움을 거의 하루에 다섯 개를 올리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런 소싱 기법들을 여러분들도 알아내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서 그런 고민들이 어렵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윈윈 win 하는 구매대행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럼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까 또 저는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아니 프로그램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은 정말 공유를 위한 분들도 있고요 뭐 저는 다양하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정보도 공유를 하고 뭐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시연도해 보고요 또는 저희 소싱 기법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싱 기법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잘 팔고 다잘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 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여기 네이버 쇼핑에 올라가 있는 상품은 몇 억개입니다 몇 업계 중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상품 판매는 얼마나 많은 개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될수 있는 그런 상품의 범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답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프로그램 그리고 저의 소신기법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지 좋은지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 저도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나누는 자리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톱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